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,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트립은요 바로 몬드라팝이라는 기술인데요 아, 이건 제가 몇달 전에도 어, 쇼츠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기술인지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이런 트릭이었고요 아, 바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통 카드를 다 이렇게 잡으시죠. 자, 이 상태에서 새끼 손가락이 카드 밑으로 와줍니다. 아, 이렇게 검지와 새끼 손가락으로 카드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왼손의 엄지가 왼쪽 가단에이 모서리에 와줍니다. 엄지가 이렇게 와주는 거죠. 이 다음부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그냥 엄지가 카드 한 장을 밑으로 당기면 트릭이 끝나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이렇게요. 이걸 앞에서 보면 단순히 그냥 카드가 올라온다는 느낌인데 이렇게 연출을 하기보다는 저는 손으로 좀 가리는 걸 많이 선호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앞을 커버를 하죠 이때 엄지 카드를 떼어내면 마치 없던 곳에서 손이 지나갈 때 카드가 생긴 것 같은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트릭이죠 아 그리고 또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최대한 카드를 관객의 눈앞에까지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높이에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최적의 각도를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트릭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미난 트릭으로 어,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